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 매일경제신문에 박윤혜 기자님이 올려놓으신 어, 매일경제 기사를 가지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어, 어제거제 어제 제가 이 펜마우스 공부를 하느라고 이게 펜마우스거든요 <웃음> 이거 공부하느라고 어,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렇게 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기본 교육만 조금 익혔고요. 아, 여기 보면 오늘 기사 내용이 관리처분 취소해야 반포주공일 패닉상태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잠깐 기사 한번 볼까요. 어,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업비가 반포일 주공이 무려 10조원에 달한답니다. 10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 서울 서초구 어, 반포주공 1, 2, 4주구 반포주공 1단지네요. 여기에 사업에 굉장히 먹구름이 끼었다. 어, 법원에서 관리처분 무효 판결을 이렇게 해라고 판결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행정법원이 관리처분 계획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 라고 판시를 하면서 조합은 배정을 다시 하고 이에 따라서 구청에서 인가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마저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측은 적각 항소하겠다라는 방침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 사실상 10월달 이주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17년 원래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에 한해서는, 그 때까지 그 진도를 맞춘 재건축 단지는, 원래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단지였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기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불확실해졌다라고 나와 있죠.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1일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어, 이 결론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행정 1재판부는 관리 처분 계획 일부만 지소해서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몽땅 다 지소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야,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전체를 지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 소송은 2017년, 2017년에 조합은 분양 당시,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를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어, 일부에게는 59와 135제곱미터 두 채를 분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부에게는 분양받지 못하게 한 것이 이게 불공평했다라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자격을 받지 못한 그 조합원들이 이제 불공평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웃음> 소위 말해서 기존 소유 아파트 감정가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 측이 이거를 차별했다는 거죠.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자또그 다음 한번 볼까요? 어, 조합 관계자는 2018년 2월 이전에는 어, 여기 나와 있기를 어 도정법상, 그, 관리 처분 계획에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만 명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종전가격 명시 업무가 없었대요. 근데, 분양 신청 후에, 이후에, 감정평가액을 그때서 이딱 받아보니, 일부 로얄청 등 종전가액이 5구와 135를 모두 받는 평균 분양가 추산액을 넘는 사례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두 채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그런 거 거죠. 일단, 이번 판결만으로는, 당장 당장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효력은 없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해준 서초구청 측은 기본행위에 속하는 관리처분계획과 보충행위에 속하는 어, 관리처분인가는 관리 처분 계획하고, 여기 나와 있는 계획하고, 이 인가는 별개 사안이라면서, 인가 지소소송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2, 3심 결론이 나야 이제 언급할 수 있다라고 여기 또 언급을 해놨네요.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의 분양 의사를 재확인해서, 분양 의사를 재확인해서, 새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데 107제곱미터 조합원들 분양 신청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분양 배분이나 조합원 분담금도 바뀌게 되므로 당연히 전체 계획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재판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판시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가 된 107조합원들 분양 내용을 조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전체 조합원의 평형 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여기에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해 서초구청에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재건축초가 이 관수제를 기껏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비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다시 관리처분 받게 되면 적용도 이제 되는거죠. 2017년 12월 말일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적용이 되면 조합 조합 관계자는 84제곱미터를 가진 사람의 분담금이 12억 원을 물 수도 있답니다. 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12억 원이에요. 12억 원. 와... 어. 어,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사업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측도 사업 자체를 이렇게 취소하자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 소송을 한 이제 이 조합원들이 근데 그 숫자가 267명이나 된답니다. 소송을 한그 조합원이 뭐전 조합원들한테 그 초과의 환수제에 적용되는 그 부담금을, 분담금을 12억씩이나 안기자고 했던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이제 법률 그 처리 사항을 다, 이제 다취소하고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엄마는 이해째 됩니까? 어, 그 대법원에 가서 만약에 이제 조합이 이기면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를 또 이렇게 피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안 쉽다는 거죠. 어, 그 피할 수 있지만 조합적 승소가 쉽지 않아 보이고 원래 조합 관계자들 하시는 얘기가 끝까지 간다는 사람이 꼭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는 쉽지 않다 그 그러니까 당장 10월 달로 이렇게 예정돼 있던 철거 2주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그 그러니까 반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 이조합은이 판글문을 토대로 하게 되면 너무 사업이 이게 힘들어 지기 때문에 항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해놨네요 와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박윤혜 기자님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이주나 뭐곧 철거까지 다와 있는데 왜 누구는 큰거 주고 나는 작은거 준놈 뭐 이런거 들고 소송까지 가다보니 법적인 절차를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돼 있다 보니 반포주공 1, 2 재건축 장난 아니네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먹구름이 아니고 완전히 뭐 태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 초롱소장은요 정말 오늘 이펜 공부하느라고 <웃음> 지금 6시가 다 됐네요 출근하자마자부터 이펜 하나 들고 공부한 게 하루가 다 갔습니다 와 그런데 제가 필요한 것만큼은 해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